아이쿠 그대기 와버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렸던 3전생슬 덱입니다 자 오늘 컨셉을 말씀드리면 3전생슬아 일단 지난번에 템 소개를 좀잘 안했더라 일단 요템 정리 그 영상에서 다 한번 다루긴 했으니까 그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고 <웃음> 맹철 해가지고 방어 관련 깎고 약점 피해 세배 때리는 그런 컨셉이 되겠고 <웃음> 인문우 맹철 근데 제가 보시다시피 생철도 하나 해놨어요 제가 랭킹전에서 쓸 때는 생철로 가기 합니다. 팔찌랑 반지가 철이기 때문에 밑에 네파츠가 생으로 바뀌면 생철로 싹 바뀌거든? 그렇게 스위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극딜을 위해서 맹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밀림나바입니다. 맹철 해줬습니다. 위쪽만 지금 각인 해줬고요. 밑에는 다른 거 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밀림나바가 치명타로 피해를 입히는 스타일이죠. 근데 우리 사리엘이 은총으로 치명타 발생하면 치방 50% 무시가 있기 때문에 밀림나바가 더 잘할 수 있겠고요. 자, 요. 요거 3시리즈 덱인데 내가 보기 3시리즈 중에 오늘 꽤 괜찮을걸 분위기가 그냥 형 생각에 셋다 딜을 잘해 그래서 패가 잘 풀린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두 장이 잘 붙네 그거를 먼저 씁니다 셋 중에서 누굴 먼저 씁니까 기준 잡았을 때어이 봐봐 밀림나바가 뭐 이렇게 됐지 그러면 자 앞면을 한번 잡아보자고 일단 리무르한테 때리고요 밀림이 아닌가? 야 이게 저 아이고 잠깐 한번 보자, 보자. 와. 팍! 와, 야, 설마, 밀리만저정돈는 잡아주겠지? 빠바바바박! 와! <웃음> 아, 미안하다! 우와! 13! 밀리만 내가 네 의심해서 미안해, 형, 오빠, 아저씨가. 오빠가, 형, 형이. 아니, 셋다 가면 다 또라이야, 이거, 딜이. 야, 이번에, 야, 베니마로 나서 차례. 야, 전부 딜 카드. 야, 누구 다 죽었어? 이거, 우리 또 데, 베니마로 딜 봤지, 지난번에? 야, 밀리나봐. 필살기도 준비되 가니까. 일단. 어, 이쪽에 한대 가벼운 거한 치놓고, 큐를 이걸로 찍어볼게요. 예. 방어관련 깎아가지고, 치저 치방까지 더 내려갔다. 저쪽에 하나 던지놓고, 어, 필, 7 3천이야 죽었다. 2 5만9천 어? 패가잘 뜨네. 그 쓰면 돼. 무조건 다 잘하니까. 거기다가 색깔이 신호등이야. 그냥 우세속대로 쳐. 그냥. 자, 정말 필살기 세 칸이네. 그러면 약점, 약점, 약점. 에 가보자. 자, 슉! 촉! 촉! 1 4만6천0 0 촉! 촉! 1 1 6 0 홉! 촉! 촉! 1 5 4 0 0 자, 오, 야, 세쪽에서 누가 오늘 제일 잘 치는 것 같은지 여러분 댓글로 어, 오늘의 딜 대장. 오늘의 딜 대장. 어? 어, 뽑아보도록 합시다. 여기도 삼성이 떴잖아. 그럼 삼성 가져야 되는 거아니 어, 근데 형님 지금 디버프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무리 삼성이라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카드가 많아요. 밀리마, 출발해. 썩! 10만. 야, 얘들은 뭐 쳤다 하면 다 10만이야. 10만, 15만, 18만, 22만. 뭐 이런 게전생설 와. 근데 그 댓글 중에 그런 말이 있더라. 실제로 전생설 지금 세계관 뭐 밀림 나바가 뭐 7개 대체 다 잡을 수 있다며. 자, 그럼 요거 이제 팬들 사이에 약간 갈등이 있을 수가 있거든. 지, 진짜 그런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전생설안 봤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재밌는, 오! 좋아요. 야, 이번엔 어떻게든 누구 패가 잘 떴어? 잘 뜨내로 간다. 이라도 끝칠 걸. 자, 방어를 깎고요. 슉! 팍! 슉! 팍! 슉! 어, 야 이거. 육속은 팍! 팍! 우왕 쳐 봤다. 어. 야, 방금 첫타가 치명 팍 터졌어. 그거 아니었으면 못 잡을 뻔했대. 자, 이번에는 뭐 뭐가 좀 준비가 좀잘돼 있나. 초록색깔 한번 볼까? 와, 이게 진짜 이런 재미가 있네. 색깔 불러 줘. 신호등으로 치라. 자, 갑니다. 관통. 버르르 우 끝났다! 2 6 9천 그, 한 방에 끝났어, 한 방에! 자, 이것도 이성으로 갑니다. 촤! 빠바바박! 1 7 9천0 일단, 마왕 리무르가, 그, 제일 잘 치... 어, 아니, 데 아직 답을 모르겠어. 자, 댓글로 다, 오늘의 딜러 MVP. 오늘의 딜러 MVP. 여러분,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와, 쟤, 어, 푸짐하네, 진짜. 왠지 다 딜뽕으로 떡사발을 친 그런 덱이구만. 야, 필살기 안 쓰고 싶은데? 필살기가 너무 약해. 그래서, 빠크닥! 빠크닥! 뭐고 이거. 야 <웃음>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방어 깎는 거를 제일 마지막에 썼어. 자, 내가 아니 이거 칼쓸라다가 손가락이 또 절로 갚은데. 아니 이게 뭐하는 짓이지? 아 심해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어, 역속이지만 이거 한번 베라 이거 한번 베는거 구경함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자, 촉촉 18만. 오, 웬만하면 18만이 약해 보여. <웃음> 가징 25만 8천 마그이 정도는 해야 인 오늘 MVP 한다. 야, 오늘은 뭐 결투라기보다 누가 누가 잘 때리나 뭐 이런 느낌인데요. 전생스리 타다딜 뽕충 나왔네 완전. 내 취향으로 다 나와. 나 이거 중에 누구 써야 될지 모르겠어. 아니, 이 셋, 그냥 이대로 쓸까? 근데 이대로 쓰면 투급이 약간 좀 낮아요. 셋다막 맹철이고 막 이래가지고. 어, 잠깐, 안매리네 어, 요렇게 잡을게요. 자, 여기 세그덩 이성? 뭐안 죽으면 전세계 한번 갈까? 전세계 가도 잡을 것 같은데. 자, 너무 내가 살살한 건가? 보자. 샥! 촉! 촉! 아! 와, 치명 터졌다. 16만 8천. 팍팍팍팍팍팍! 와. 방어관련이 또 깎여 있다 보니까 막 팍팍! 터지네. 어. 이게 자, 여러분 오늘 MVP 뽑을 때 참고만 하세요. 베니마루는 팍팍 할때 이게 치명이 터지면 진짜 미친 딜이 나오는데 치명이 안 터지 답답하면 딜좀안 나오고 둘 중에 하나라도 팍이 터지면 상당히 엄청난 딜을, 보여주고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밀림 나바. 밀림 나바 또한번또 가볼까? 출격해볼까? 오, 밀림이 이번에 피살기게이좀 많이 채울 수 있구나. 아, 못쓰네. 지금 이성 이상. 못쓰네. 야, 그러면 이성으로다 때려, 그냥. 자, 밀림아. 니, 니의 널 어필해라. 6 2천 요거는 소밀기입니다. 빠바바박! 8 2 0 0 밀림이, 야, 6만. 좀 슬슬, 야, 나, 나, 이형 마음속에서 조금 결정이 좀, 이게 좀. 정해지고 있는 거 같아 밀림나바도 무기는 그 데미지 쪽은 다 각인된 거 맞습니다 얘들 색깔이 다 초록색이네 누가 나서야 된다 출격 자 베니마루야 베니마루하고 밀림하고 둘이 약간 경쟁하는 느낌이야 척척척척안 터지면 구만 근데 아까 밀림나바는 잘 박힐 때는 막 20만 터질 때도 있고 좀안 박히면 막 6만 9만 이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마왕은 어떻다? 마왕아 네 힘을 보여줘 조조조조조조. 안정적으로, 왜냐 관통패니까, 관통패는 고정 데미지 같은, 고뎀 같은 개념이거든요. 되게 안정적으로 13만, 14만 정도가 안정적으로 나온다. 근데 뭐, 버프가 좀더 붙거나 뭐, 성이 좀 높았거나 이러면 20만도 막 터지고, 그런 식이 딜러다. 자, 계속해서 결투에 들어갑니다. 오, 319,000요? 오, 상당한 투급을 가진 상대를 만났고, 어, 확실히 안정적인 건 마왕인 것 같아. 마왕으로 가면 확실히 안멸이 끝나요. 이성이 떴으니까, 와, 치명함 터졌다. 174,000. 라라라라라라라 아 1 2 8 어. 0벌0 밀림 나바는 자기 필살기 게이지에 많이 채워져가지고 치확치피가 많이 올라가야 쎈 느낌. 어. 그런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성이 나왔으니까 못 참게 삼성 한번 써야 되겠는데? 내가? 삼성은? 약간 요 정도 해볼게요. 일단. 요 번트는 약간 쉬어가는 느낌. 뽁뽁뽁뽁뽁 약해. 어. 확실히 이 감염기, 감염기는 딜은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랭킹전에서도 이렇게 써보고 있거든 근데 확실히 밀림나바 전체기 패가 좀 많으면 조금 딜이 막좀 아쉬워요 암멜에 비하면 암멜은 1인기도 센데 전체기까지 좋아가지고 확실히 암멜이 솔직히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급으로 좋다 어, 마무르가 마왕리무르가 그 정도 급으로 좋다고 사실 제일 좋기로는 암멜이 그래도 그래도 최강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직까지도 빠바바박 치고 피사기 사용 불가 빡. 자 이번엔 피사기 다찬 상태에서 빠바바박 1 4 0 아, 0천 밀림나봐 이번엔 솔직히 엄청 버프가 좋았거든요 얘는 그냥, 야, 그냥 때리는데, 그 역속이고, 근데 18만원이 터지는데, 아, 그냥이 아니구나. 방금 리무르는 또 풀스택이었다, 풀스택. 자, 밀림 나바가 이 중에서는 약간 기복이 심하다. 여기 표현할까? 어, 세 때는 겁나 세니까 자, 베니마루가 날뛸 차례입니까? 자, 방어 관련 깎아놓고요. 자, 이거 다이앤 단단하거든요? 촥! 촥! 18만 5천원. 촥! 촥! 치명두번 터졌다, 방금은. 역속이고 이성이었는데 13만 나온 거는 치명이 두번다 터졌어요. 이런 정도. 자, 필살기를 부지런히 막아라 그래. 쫄이나 아, 필살기 막아라. 어? 요거는, 아, 근데 밀림 나바 이제 버프가 하나씩 꺼지고 있어가지고 버프는 3개, 30% 상태 정도입니다. 그래도 방어 관련 깎아놓은 게 있으니까 우리 밀림 나바 한번 멋지게 한번 장식을 해보세요. 자, 기폭 피해라고 상당히 사살기지 풀이라고 좀셀수 있어요. 버우 65만 4천. 3명이었으면 190만? 와, 이럴 때 보기에는 또 밀림 나바가, 와, 그니까, 기복이 커서 그렇지, 심하게 졌을때 밀림 나바가 딜는그 그러니까 수치로는 제일 높은 것 같긴 해요. 자, 오늘의 마지막 판 들어갈게요. 오, 밀림 나바의 슈나. 와, 이거 쉽게 볼수 없는 장면인데? 슈나 해가지고, 종족불명 애들 피감 지금 20% 들어갈, 갔을 거고요. 난 슈나가 피감이라서 마음에 안 들어 <웃음> 누나를 잡겠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누나의 공부이 너무 뼈아파 이봐 정말 안정적이죠 13만 대딱 진짜 고정 데미지 느낌이라서 정말 안정적으로 빡어 지금 뭐고 어? 와, 저거, 근타로 들어있었네. 사실, 뭐, 그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제가 감염기를 먼저 걸고, 그 다음 때렸으면 확실히 잡는 건데, 근타로, 와, 치유시키고요. 이거, 야, 이대군도 뭐냐? 이대군도 뭐가 이렇게 변태스러워, 막. 아우, 근데, 베닐마루도 그렇고, 밀림나바도 그렇고, 맷집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자, 요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방어관련 깎아놓고, 퍼, 퍼, 퍼, 퍼, 퍼. 꽤 25만 6천, 퍽, 퍽, 퍽, 퍽, 꽤들어가자 256,000. 퍽, 퍽! 와씨돌 아프겠네 어? 회불이 안 들어갔냐? 회불이 안 들어갔어? 이쯤 칠줄 아나 임마딜할 줄도 모르는 자식이에요 왜 저래요? 저 누나? 저 누나 끝난 거 아니었나? 진짜 누나 그만 좀 회불 회복 들어갔지? 그래 어 회불 해가지고 때리면 근타르고 나발이고 끝내 보는데 아까 피가 찬거 같냐? 자 어쨌든 에리무르가 짱인 거 같긴 하야 회불이다 임마 어? 회불 여기 기절기다 이거 깡 오케이 니가 리무르가 좀 신경 쓰였구나 미안한데 우리는 리무르만 있지 않단다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자세방 갑니다 아하하 아하하 죽고 싶은 거냐? 아하하, 아하하. 아하하. 심, 아 밀림나바가 기복이 심해요 스택도 좀 많이 쌓았는데 오, 야, 이거, 야, 이거, 자수, 이거, 다 기절시키 놓고, 니가, 우리가 뭐,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야, 베니마루 출격, 썰어버려 가자. 셋다 딜러니까. 아니면 내가 때리면 되지. 16만 3천. 에징하나면 뭐, 10만원 다 넘으니까. 후라. 종족불명 덱이었네요 그래서 일단 일마가 종족불명 아군 능력치 좀 끌어올려 주고 또 아까 슈나가 종족불명 도바피감 시켜주고 뭐 이런 컨셉인데 제가 약간 좀 방어적이고 운용해야 되는 덱 같아 저것도 한번 해볼까? 여러분들 또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덱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자 오늘의 MVP 누구야? <목소리>